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임영빈입니다 요새 코로나19가 한국 내에서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데이터가 눈에 띄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까 해서 짧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 국가들을 나타내는 지도를 보면서 매번 의아해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게 이런 패턴으로 퍼지는지요 바이러스가 전파된 나라들을 보면요, 신기하게도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날씨가 추운 북반부 쪽으로는 왕성하게 전염되는 반면에 한창 여름인 남반부 쪽에서는 크게 확산되지 않는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반구 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 케이스가 있더라도 많은 환자분들이 이미 좋아지셨거나 아니면 북반구에 있는 나라에 비해 그렇게 심하게 퍼지지 않은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된 케이스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나라들을 나타내는 파란색 선은 시간이 갈수록 바이러스 감염 환자 수가 비하급수적으로 치솟는 반면에 한창 여름이라 날씨가 더운 나라들을 표시하는 노란색 선은 거의 바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럼 이런 패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따뜻한 여름 날씨가 미치는 영향을 바이러스 쪽과 인간 쪽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러스 측면에서 볼때 날씨가 추울 때 바이러스가 더 장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문 손잡이에 한 일주일 정도 서식할 수 있다면 온도가 섭씨 4도 정도로 내려가면 무려 4주 동안이나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에 비해 더운 날씨에는 수명이 훨씬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살고 있는 지역이 추운 지역이라도 외출에서는 바이러스가 서식하고 있는지 모르니 이거 저거 최대한 만지지 말고 손을 잘 씻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호스트인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날씨가 따뜻하다는 것은 햇빛이 더잘 든다는 거고 이 햇빛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없어져서 수면 습관이 좋아지고 또한 저희 몸은 햇빛을 받아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비타민 D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엠벨롭이 두꺼운 이런 바이러스들을 잡는 데 효과가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이 그래프가 그 효과를 뒷받침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런 시각 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무증상 전염 환자가 남반구 지역에서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 아무리 전염을 막기 위해 조치를 잘했느냐라는 시각보다 우리 몸이 얼마나 이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거가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 시국에 여러분 모두 비타민 D 5000 유닛씩 꼭 챙겨 드시고요. 손잘 씻고 밤에 잠도 잘 주무셔서 여러분 모두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